근데 밥해주는 이모는 언제 이렇게, 보급을해주나수라스에 그 있어 이쪽이요, 이쪽, 이요 이쪽. 이쪽. 이쪽. s u r 이쪽. 을 이쪽. s 나 이쪽. s u 이쪽. s 명 이쪽. 이쪽. s 이쪽. s u r 요거 이쪽. s 이 어? 오! 아침 제공이라... 아침밥은 또 이거 거부할 수 없는... <웃음> 알바도 있어! <웃음> 알바? 알바... 알바가 무슨 소리요? 어. <웃음> 일단 근데 제가 좀 하고 싶소이다 일단 요쪽부터 이런... 봐야 되네 여기는 이제 내 방으로 쓸 예정 아 지방만 복층이옵니까? 여기는 그러니까... 이제 살짝 그 부엌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음그렇죠 여기 있는 방들 요쪽 밑으로 요쪽으로 오면은 살짝 거실 느낌 그래서 여기 방1 여기는 살짝 이 계란다 보이죠? 오우! 와! 뷰가 좋은 방 뷰가 뭐요? 예. <웃음> 당근이 7개 사과가 2개 생연어가 2개 뭐이 먹물 주머니가 10개 오! 뭐 이런 오. 식으로 있습니다 요 알바 뽑겠네 와우! <웃음> 자네 그럼 방을 나가겠다는 건가? 배신자를 봤나 <웃음> 그럼 자네 방은 내가 쓰겠네.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우리가 좀라 어, 왔다 벌어... 갔다가 어디 있나? 아, 좀 벌어야 될거 아니겠나. 인간 된 도리로서. 어? 집이 어떻게 하늘 아래 두 채가 있을 수가 있나? 뭐, 뭐 출퇴근 출퇴근, 출퇴근이 음, 무엇인가? 출퇴근. 그 왔다 갔다 하겠네. 아리 음. <웃음> 가리 말한 건가? 와리가리. 왁수방은 우리 파니파니 한 판이가 쓰도록. 아! 하시겠군요. 아니 자네 여기 방이 있지 않나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방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? 요 방과 이제 요 방을 쓰겠습니다 저이 방보다 큰 방에서 살았습니다요 나으리 어, 아 아니면은 이런 것도 요거랑요거를 네. 같이 쓰시오 아 그러면은 요 계단을 철거하고 벽으로 막은 뒤에 그 사다리를 놔주십시오 2층으로다가 나흘이 저는 일단 철을 좀 캐오려고 했는데 뭐 다른 거 시키실 일 있으십니까? 아철 필요하다 철 캐오거라 이거는 지금 어떻게? 아 이렇게 근데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흘이 일단 요거 문이라도 이렇게 음. 황동이 무엇입니까? 황동 엘리베이터는 왜 아는 것 같지? 그 저세상 화마 말씀하시는 겁니까? 응. 아 예. 알겠습니다. 우와! 우와! 앙페나. 왜? 여기 내려와 봐라. 대박이다. 왜? 동굴 밑으로? 동굴 밑으로 내려오면 대박이야, 대박. 오해 나간다. 우와, 반짝반짝거려. 철이다, 철. 우와. 와우. 너무 대박이야. 뭐지? 그것도 캐가야 돼, 우리. 하, 하하. 어 처리다 아, 아, 아, 놀랬잖아 아, 놀랬잖아 <웃음> 우리 둘다 쫄보라서 와와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. 예쁘다 근데 와와 와, 진짜 넓다 우와 대박이다 어 좀비 좀비 뒤에 뒤에 어디 어디 어디 사방 사방 내등 뒤를 부탁한다, 황패나. 오케이 오케이. 뒤는 내가 봐 줄게. 오케이. 아아아아 아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안걸렸어 어, 수도 터가 아주 잘 잡힌 걸 보아하니 다 수도 천도를 제안한 우리 어? 빗솔 추노꾼과 나의 공이 크구만. 나도 좀빼줄수 있나? <웃음> 황토암은 뭐지? 황토암? 어? 우리 황토방 만들까? 어, 황토방? 어, 내방 황토방으로 만들어야지? <웃음> 찜질 한번 사 할까? 음... 수근하게... 몸좀 풀어줘야지 음. 아니 그리고 저작거리에 도는 소문을 듣자 하니 그 인검을 만드는 자가 군대에 들어갈 수 있다 하오 신분상승이지 오우. 그러면 또 도전을 해야지 왕을 모시려던 자로서 참을 수가 없지 자네가 어, 예전에 그 지원했었다가 아니야? 그 거절당하지 않았나 왜내 심성이 삐뚤어져 추노꾼을 하게 됐지 <웃음> 그래서 첫번째 잡은 노예를 그렇게 팼다고 <웃음> <웃음> 어! 어? 설마? 음원양관 나가는 길이 어디요? 어어 어. 걸렸다 추노꾼 걸렸다 우리도 일단 나가자 앙패다 그래 이러다 다 물리겠다 물원 양봐. 골 스트레이트 앤 블루 스트레이트. 아, 그걸 먹거라. 감사합니다. 어, 어우 음, 어, 너무 달아 어, 딜리셔. 음. <웃음> 딜리셔는 <웃음> 그래서 배안 주느냐? 청금석을 귀했습니다. 음, 음. 필요 없느니라. 음, 딜리셔 다른 거 줘라. 음. 닭고기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오케이. 일단 여기 철이 32개, 금이 9개 저 바닥 리마델링 좀 하겠습니다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? 집 전경을 봤는데 이상하면 혼날 줄 알아라? 그 전셋집은 그 뜯는 건안되는거 알고 있죠? <웃음> 갑자기 <웃음> 네. 공부해 주셨습니다 네, 그 가만 놔두지 않을 터야 안을 터야? 그러면 가봐야다 아잇잠시만 오지 마십시오아아 아, 밑에가 바뀌었잖아 아, 뜨나하고 좋지 않습니까 아 정말 패션 센스 가 패션 센스는 무엇이옵니까 나흘리 그러니까요 나흘리 농사나 지을까요? 식량? 어? 좋다 근데 우리 농장은 그 수락관 전용 농장 이 있습니까요? 아직 없다 이제 만들어야 된다 아 여긴가? 백랑띠가 만들고 있습니다요 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우와 객잔 뭐야 객잔 뭐 저렇게 많이 올라갔어 대박 네. 죽은 자한테 판매를 한다는 저작거리 소문에 따라 호텔 청루나라고 <웃음> <웃음> 추노꾼 자네 응? 나와 함께 나무를 좀 캐러 가세요 어떤 양반은 지옥을 가져 하지 않나? 추노꾼한테 나무를 패러 가지 하지 않나? <웃음> 자네, 아니, 그팔니 파니 안팔니 지금 놀고 있지 않소? 자네 사람 잘 패잖소! 나무도 패러 가세! 어? 나도 같이 가야지 그러면, 저세상 이상하다 방금까지 앙팬이가 여기서 놀고 있는 걸 봤거든, 다리에서? 응, 음, 나도 근데 없어 딱 일하러 가자고 말하려 하니까 도망갔소 <웃음> 부시돌과 부시는... 그거는 저기 아, 아, 주방 어, 이모한테 아, 많이 <웃음> 있어 본방대로 엄청 피워대서 많이 피 거요. 어딜로 오시오? 너디 이제 밥이 없어 동굴 뒤에 빨. 양편아 <웃음> 일하러 가야지. 일어나 네. 일어나야지. 네. 일어나야지. 네. 일어나 네. 일어나야지. 네. 안 일어나면 연비랑 엮을 거야. 네. 가보시리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잠..잠시만 설마? 아니? 어? 어? 아니? 어? 어? 니 이자들하고 안 싸워도 되는 거 아니요? 이러면? 안 싸워도 돼요 어? 그러고 보니까 요 덩쿨 따서 청나라 상인분들한테 드리면 아주 좋아할 것 같소 이 뒤편전 학자 보시오 아니? 한번더 보여주시죠 여기다가 톱이요? 하하... <웃음> 가득평파했나? 뭐? 어! <다들> <웃음> 어 <웃음> 지옥에서 버섯을 태우시오! 태우시오? 버섯을 태우라고? 버섯 캐우시오 빨바리라! 나흘이 그러면 국밥몇 개로 딜을 하십니까? 저기 지금 내 알바가 있다! 아하 그렇군요! 나흘이! 알바를 리스펙하십시오! <웃음> 알바를 리스펙! 어. 요새 냄새가 여기서 딱 지금 난다 이 말입니다 이..이..이건 무엇이오? 돼지같이 생긴게? 운투리도 돼지같구만 돼지요 아.. <웃음> 근데 저기 버섯이 있어 케빈! 버섯. 저기 버섯있다니까? 버섯.. 엄청 많잖아 죽이네 아! 저 버섯도 캐가야돼? 어? 버섯 다 캐오라 했는데? 어쩔 <웃음> <웃음> 수 없이..아이고.. 그니까 러 이거..이거를 떨어뜨리자 <웃음> 저 친구가 이제 와야되는데? <웃음> 올거요! 이거 보시오 아니? 자네 어디 갔나? 자네 설마... 혹시 부활이라는 게 근처에 있는 경우인가요? 자네 설마 내 등에 밀려 떨어졌나? 혹시 누구나 오른쪽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거미줄이 있어? 마침 한 세트가 있어 어허! 니 아니, 아 그러면은 잠시만, 저 거리를 떨어졌다고 지금? <웃음> 잠깐만.. 이걸 어떻게? 구하지? t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 뭔가 잊은 게 있네. 자네들. 여기다 여기. 여기잖아 여기. <웃음> 딱안깔아놓는 대로 떠질 뻔했네. 앙펜아 들어와 보거라. 나 들어간다. 네? 제발. 어? 어 여기 있다. 여기 있다, 있다. 오케이. 어, 와. 와, 어 살았다. 와구사일생했어어보섯이다 <웃음> 나무의 목소리가 300년 묵은 구미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? 저작거리에 들린 소문으로는 수락간 나으리가 구미호라는 소문이 있어. 요리로 남자를 꼬신 다음에 잡아먹는다고 하고. 구미호는 예쁘지 않소? <웃음> 완전히 예쁘지 않소? <웃음> <웃음>